안녕하세요 짧은 dbr 짭띠 김남국 입니다 dbr 한권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dbr 313호 입니다 보통 한국 조직에서는 최고 경영자나 밑에 실무진들은 변화하려고 하는 욕구가 많은데 중간 관리자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프로즌 미 e 중간이 얼어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중간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평생 조직의 룰과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한테도 아무리 변해 화이래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결제 절차 없이 이건 네가 완전히 마음대로 결정해봐 예산도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식의 자율권을 주거나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변화가 힘들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아마도 여행업일 겁니다 그 중에 마이리얼트립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굉장히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요 원래 이 회사는 해외여행 전문업체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상품 무려 3만 개나 됐습니다 근데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냐 1,000 개 정도의 제주도 여행 상품하고 국내 여행 상품도 이렇게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안 해본 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이동건 대표가 했던 얘기가 솔직함 을 토대로 직원들이 변화가 일를 이끌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에 남습니다 조직원에게 외부 환경 변화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건 최악이다 회사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직원을 지시가 아닌 설득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 이동건 대표의 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의 매출의 한 70% 정도가 여객에서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큰 얘기를 겪었죠 여기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4단계 대응 전략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여객기를 여객을 안 태우고 화물 싣는 칸에 화물만 태워서 운항을 첫 번째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승객들이 집 넣는 칸, 거기다가 이제 화물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부터 객실의 좌석 칸에다가 이제 화물을 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 불이 나는지 이런 것도 사람이 직접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승무원도 태우고 보안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석을 아예 떼내고 그 자리에 화물을 실었습니다. 요거는 근데 굉장히 복잡했다고 합니다. 뭐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국제항공기구 같은 항공 관련 규제기관들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안전 이슈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이제 요런 것들도 가능합니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보잉777 기준으로 해서 화물 적재량이 1단계가 22톤이었는데 마지막 4단계 자리까지 다 뜯어내고 했을 때 34톤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 그걸 토대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미지역 식료품 배달 시장에서 아마존을 제치고 성장한 인스타카트의 산무 전략을 다뤘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9 0년대 웹밴이라는 회사가 미국 전역의 물류센터를 구축하고 나서 대규모로 식료품 배달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식료품 배달은 잘안 되는 사업이야. 그리고 투자도 잘안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인스타카트는 과감하게 산무 정책을 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좀 시간이 남는다 이러면 쇼핑을 대신 봐주는 쇼퍼로 등록을 할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카트의 앱을 통해서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를 들면 우유랑 빵이랑 계란 사와 이러면 자기가 가서 대신 장을 봐주고 고객이 집까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니까 물류창고도 필요 없고 재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트럭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무전략이 됐고요. 요걸 토대로 해서 북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